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삼성으로 한번 시켜봤는데 이게 사은품도 준다고 신청을 해달라고 그러네요 이걸 사면은 키보드랑 마우스도 주거든요 원체인다 그대 있고요 뒤쪽에 어우, 저번 먹겁네 뒤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시동이란다 전원을 켜보게 는면 이게 올인리는피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에 따라서 본체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전원이 어디 있을까요 아 이거 이것도 코드가 자 이건 뭘까요 설명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뭔지 모르겠어요. <웃음> 여기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음, 별게 없네요. 이렇게 해서 안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선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이 새거 뜯을 때 느,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란 불빛이 나오고요 이렇게 언어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역시나 터치는 안 되네요 크기를 비교해 드릴까요? 음, 뭐랑 비교를 하는 게 좋을까? 일반 음, 프린스틱거든요 한... 이거에 1.5배가 되겠네 한낱 반정도? 가로는 왜 안해줘 응? 가로 아 가로는 하나, 둘, 한두배 정도 되겠네요. 친절하게 이건 넣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거를 빼서 여에다가 우리국 한국, 한국어로 할거죠? 먼저 이을 선택 당연히 한국이니까 한국 예 추가할까요? 네트워크 연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여기 이거를 뺀 다음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윈도우 10 사용권. 안녕하세요. 사용자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PC의 전원을 끄지 마세요. 그 요것은 스피커입니다. 모든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맡기기. 애플 왠지 따라한 것 같지 않아요? 애플이네 따라한 건가? 거의 끝났대. 드디어, 드디어 됐습니다, 여러분. 낙나긴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녀석과 함께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실거죠? 사랑합니다 <웃음> 앞으로 기대해 주실거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